오, 간다, 간다, 간다, 오, 간다, 간다, 간다, 오, 오, 잘 다닌다, 오. <웃음> 이야, 우리 하루 잘 다니신다, 우와. 던사이